음. 음. 그니까 구독 좀해 철렁헌의 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냐면요. 할로윈 분장파보를 찍는 그런 브이로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정인이랑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영상을 준비하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할로윈을 기념하고 즐기는 그런 문화는 사실 그렇 오래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속도로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청년들이 뭔가 할로윈만 되면은 피갑질 분장막 징그러운 무서운 분장들 하고 막 이태원에 나와서 사람들 많은데 막 술을 마시고 굉장히 유승적인 그런 문화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할로윈이라는 기원 또한 뭐 오컬트적인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바라봤을 때또 좋지 않을 그런 관점을 볼수 있는 그런 기원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바라던 부정적인 추선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년들이 그 할로윈 문화에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할로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뭔가 좀더 스포티적이고 시각지대 이런 분장을 하면서 유흥적인 시간을 보내기 보다 좀더 우리가 예쁘고 멋있고 깨끗한 이런 분장과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들을 하면서 조금 더 밝게 즐겁게 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되어죠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짝 올릴게요. 네? 와눈이 아, 진짜 예쁘시네. 아. 네? 떨리세요? 네. <웃음> 네.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가장 화려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진짜 내추럴한 것만 했었어서 어... 아이돌 메이크업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좀 내추럴하게 눈 화장만 살짝 이렇게 어둡게 면. 도영 살짝만? 잘.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저랑. 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진짜. <웃음> 뭐하고 오시는지는 아시죠? 여자분은.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 그래요? 아니요. <웃음> 아, <그래서>. 아 올라오 <웃음> <웃음> 저도 모르서프라이즈어 세라메이콥밖에 많이 안 하셨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떨리는 것 같아요 어 잘해주세요 한번 한번쯤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음, 기대가 됩니다 음. 아 근데 너무 예쁘게 나올것 같아요 사진 네? <웃음> 진짜 오 너무 새롭게 시대는 저 천사 다행히 사면서 <웃음> 이게 맞다 동생적으로 <웃음> 저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할로윈 기능을 하는 건데 작년에 제가 일 때문에 약간의 좀비 분장을 받았어요 좀비까지도 아니고 사실 오른쪽에 이렇게 탈키 느낌? 아, 아, 아, 아. 그 상처를 분명히 올렸었는데, 아, 아. 이 할로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고대, 다른 종교, 그런 것들에서 기원한 그런 문화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안 좋게 안 보신 분이 많거든요. 그다 그거 보시고 막 엄청 뭐라고 막 하셨어요. 전도사가 어떻게 막 그런 걸하냐 할로윈을. 네. 그걸 네. 고민을 하다가 네. 지금까지 뭔가 다막피닥질 분장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네. 반대로. 색깔이 돼. 네, 가보자 해서. 어, 네, 근데 네, 네. 괜찮은 것같아 어, 근데 너무 재밌겠다. 새로운 시점을 계속 참여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 한요한 한 근래 두달 정도가 굉장히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아. 요거좀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 <웃음> 오늘 운동하셨구나 그러는. <웃음> <웃음> 하다 보니까 네. 계속 뭔가 더 하고 싶게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웃음> 머리하고 마무리 되시것 같아요. 네. 머리 하고가까요 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받았고 이제 헤어를 받으러 가록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머리 넘기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여글래 아무... 네, 조금 네, 내려다녔어요 이제 그루머도나오시네바 <웃음> <웃음> 루머? 내가 유포하기 그러니까. 아 루머 파뜨리기 <웃음> 전혀 예정에도 없는데 <웃음> 아니 뭐 웹드라마도 네. 하시고 하니까 음. 색도로 는 시도가 제일 재밌으시대 루먼밖에 안 나와서 연기도 하할일 없는데 <웃음> <웃음> 내가 막 <웃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원 내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은 노래도 하시고 연기도 시 <웃음> 노래는 할계있 없어요. 아, 네. <웃음> 네. 근데 교회에서 그것도 하시, 하신 시 거예요. 성가대? 편향만요 네. 네. 네. 네. 하셨었죠? 네. 어. 그럼 나왔죠. 노나오수있어 <웃음> <웃음> 네. 뭐, 장기적으로 하는 고래 해보겠습니다. 네. <웃음> 되게 반전이겠다. 위에는 되게 블랙한 느낌이 데 밑에는 천석날개있 오랜만에 강화모래 같은 기분이 네요 <웃음> 아니, 어떻 너무 색다른 걸아지신거아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마다, 뭔가 무대에 올라가는 데이크업 같아요 아이돌분들 막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다 맨날 화장하시는 거에요 <웃음> 우와 들어가시다 아, 어때요? 이제 거의 다 받았고 헤어만 최종으로 최종 받으면 은 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기대가 되네요 저희는 추진이 된다 얘기해 주십니다 오늘 첫등장이야기대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되시나요? 네, 떨려야 떨려야. 떨려야. 음. 좀 떨려요. 떨려요? 말하니까 떨리긴 떨렸는데 처음이니까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찍으면서 찍으면서 버리면 그리고 여기는 응. 김문달 사진과 심사약절이 되죠. 응. 그럼 오늘 촬영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게요. 우리 여자친구 분 솔로 촬영. 네. 친구 솔로 촬영 그리고 남자친구 솔로 촬영 그리고 두분 같이 촬영 아, 네. 진행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 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웃음> <웃음> 너무 좋은데요? 그래 네, 근데 왜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습치가 안 와가지고 지금 나만 어디 가요? 습는 않은데 너무 예뻐요 아, 네. 진짜 잘 어울려 너무 좋은데? <웃음> 음, 제대로 너무 컨셉인데 옷상까지 어. 갈아입니까 아주 예뻐졌어 진아 근데 너무 긴장돼 긴장돼? <웃음> 어. 야, 얼른 표정 연습해봐 어떡해, 나 그런 거못하데 정인이가 먼저 찍을 거니까 표정 연습을 해야 돼 얼른 예쁜 얼굴을 찾아봐 나 아, 이게 뭔지 알지? 깔, 깔아주면 못하는데 <웃음> 안 깔아주면 잘못하는네 여자친구분은 평소에 어느 쪽 얼굴이 더 터머예요? 저 왼쪽이에요 왼쪽 남자친구는요? 요즘 왼쪽인 것 같아요 둘다 <웃음> 오늘 왼쪽을 메인으로 잡고 네. 촬영할게요 저 오늘 오른쪽으로 그래요네 음. <웃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많이 생각한가보다 여자친구 얼굴이 왼쪽이 메인이라는 거 보고 그게 맞죠? 음. <웃음> 그렇게 해서 양보한 것 같은데 <웃음> 촬영 중인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괜히 긴장네요 잘할 수 있을지 우리 남자친구랑 출 됐어요? 만난지? 안전 전 그날 생각해 봐요 <웃음> 왜왜왜왜 너팔로 <웃음> 무슨 일이야 잘웃어요 조금만 있다가 다 잘하고 있어 정인 머리 어, 기는로 됐어요 대박. 지금 저는 촬영이 끝나고 다음 오빠 들어가기 전에 수정하고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우어도 좋을 것같해요 그래요? 네네 <웃음> 원래 잘안 웃긴 해가지고 네, 지금도 <웃음> 웃고 있는데요? <웃음> 그대로 움직이 좋아요 이렇게 그대로 아니, 더 들고 와요 남잘했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웃음> 아, 그 날개 어디서 왔어요? <목소리가> 본인에 대해 엉뚝 한퓨 뭐라고 자기만 해? 내 껍뚝을 못 내는 엉뚝 컴는어 본인한테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다 마쳐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근데 또... 너무 잘해주셨어. 어, 나는 사실 한게 없고. 사실 진짜 오늘 헤어, 메이크업 또 촬영까지 다 너무 진짜 친절하게 또 너무 예쁘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맞아.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헤어, 메이크업, 팬들, 인스타 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촬영했던 것까지 다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놓을 테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저희가 아마 좋아해야지. 저희 인스타그램 놀러 오시면 아마 진짜 예쁜 사진들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사진 못 골라서. 요 <웃음> 많이 구경해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찍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제 할로윈이 다가오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막 놀러 나가는 거는 더안 되는 상황이기에, 더욱더 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좀더 예쁘게 또 이런 분장들로 서로 사진 찍고 놀면서 음.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음. 영상도 음. 재밌게 봐주셨다면 음. 하셨으면... 어? 좋아요 알람설정까지꼭 네, 네.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 무 이상하다 안녕 키빗 <웃음> 보내습니 다음에 또 만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은 할로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할로윈의 기원은 고대 켈트족의 서우인 축제 혹은 기독교의 축일인 만성절의 전야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 켈트족은 1년에 10달로 이루어진 달력을 사용했고 이에 따라 10월 31일을 한 해의 마지막 날로 보았습니다.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는 첫 밤에 저승의 문이 열려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정년이나 마녀 등이 출몰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몸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할로윈에 유령, 회펴디, 좀비, 마녀, 괴물 등의 분장을 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교적인 색채가 희석이 되었고 함께 즐기는 하나의 서구 문화로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서구 문화 중 일부로서 우리의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없이 그저 하나의 재미있는 서양 문화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할로윈은 젊은이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매년 10월 말이 되면 많은 젊은이들은 여러가지 무서운 문장과 함께 길거리에 나가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제 주변 젊은 크리스천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화를 함께 즐기고 있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할로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잡힌 할로윈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기보다는 기독교 문화관의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시 할로윈 문화에 참여하고자 하신다면 피갑질의 분장보다는 밝은 이미지의 분장을 하며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들 지혜롭게 할로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